아 광고 광고 때는 속았좀 유튜브는 이게 안좋아 광고가 있어서 근데 물론 나도 광고로 나중에 되면 벌어먹을텐데 아 근데 나 유튜브 생각해보니까 저 아직까지 여러분들 수익창출이 안나거든요 아직도 구독자수가 1000명 안되고 그 다음에 그 뭐야 아직 4000시간 그것도 안되거든요 저 이제 한 200시간 밖에 안되는데 시청시간이 근데 4000시간도 안되거든요 근데 요즘도 제거 유튜브 채널 그 뭐야 영상에 최대 광고가 붙고 있어 왜 그런지 아는 사람 아니 진짜 저 수익창출도 안되고 광고도 걸어둔적이 없는데 아 물론 수익창출나면은 알아서 이제 그, 아, 수익창출 그 신청은 해놨긴 했어요 수익창출 나중에 저 이제 달성했었을 경우에 수익창출 받을 수 있게끔 신청은 해놨는데 근데 저 아직도 수익창출 안나오고 광고도 설정한적이 없는데 광고가 나오니까 저도 이게 의아하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어? 이런 채널에 왜 광고가 뜨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저가 걸어둔게 아니에요 어 이거는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저도 제거 영상보면서 유튜브 이게 광고가 걸려져 있길래 어 뭐지 나 안걸렸는데 이러면서 좀 되게 의아하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광고 저가 걸어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돈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지금 내 유튜브 영상으로 수익 창출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작권도가 안 걸렸거든요? 제작권도 가 안걸렸거든요 제작권도 안걸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고가 나오네요 어 유튜브 패스 뭐야 그래서 여튼 제꺼, 누가 먹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꺼, 유튜브, 그, 광고 수익을 갖다 누가 먹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 그거, 드시고 계신다면은, 저한테 주세요. 음제 동의 없이, 광고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제 동의 없이 유튜브 수익을 누군가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저, 저 지금, 저가 지금 여태까지 열심히 방송하고 열심히 유튜브 편집해가 열심히는 안했다 유튜브 편집은 유튜브 편집은 그냥 컷편집만 거의 했으니까 근데 진짜 유튜브 편집도 하고 저가 거의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가 100% 저 혼자서 다 하고 있는데 어? 그걸 갖다가 어 유튜브 그것도 조회수도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 얼마 안 나오거든요 아 근데 많이 나오긴 해요 즘 들어서는 3천명 4천분 막 이렇게 나오니까 많긴 한데 그래도 저 그렇게까지 어? 진짜 열심히 하고 있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한데 근데 그걸 갖다가 얼마 안나오는 그 채널에 그 수익률 진짜 다 먹겠다고 그렇게 광고 다 꾸역꾸역 나와가지고 이제 어? 진짜 폭식하고 계시면은 그건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거 나중에 유튜브에서도 보고 있다면은 저한테 나중에 쪽지라도 주시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어? 좀 뭐라 될까 아니, 드시고 계신다면 좀 주세요, 진짜로. 진짜 이거 농담이 아니라 진짜 주셔야 돼요, 그거는. 저한테 주는 게 맞아요. 근데 수익 창출 안 돼요,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아니, 진짜, 저거 유튜브 영상 그 이제 보잖아요. 보고 있으면은 조금 눈물이 나더라고. 진짜 제가 열심히 하는데 이제 막 몇천, 이제 어? 진짜 삼천에 뭐 사천에 이렇게 되는데 구독자, 이제 구독 안함과 구독함이 이게 있어요. 둘이 볼수 있는 그래프가 있는데. 구독함이 한 0.1, 0.2 정도 되면 구독 안함이 99.9% 아니면 99.8%인데. 진짜 그분들 중에 30%만 구독만 눌러주셔도 진짜 저 거짓말 치고 거의 지금 치면 수익창출이 가능해요. 진짜로 여러분들. 그리고 저 진짜 영상 저도 몰랐는데 490개나 올렸더라구요. 진짜, 490개로 4년 동안 저가 그렇게 올렸는데, 다른 분들, 아, 이건 자격지심 느끼고 그건 아닌데, 저가 물론 신고도 있고, 한데, 저도 잘못이 있죠, 물론. 한데, 이제, 저랑 비슷하게 영상 올리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몇만, 몇천, 막 그렇게 되는데, 아, 진짜, 저는 좀, 솔직히, 150분도 되게 많긴 한데, 근데 이제, 그래도 좀, 아쉬움이 있는 건 어쩔 수 없죠, 여러분들. 어 그기 때문에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진짜로 저 앞으로 진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할테니까 많이들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좀 많이들 구독 좀 눌러주시고 부탁드릴게요 방송도 찾아주실 수 있으면은 찾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네요 그리고 저번에 어 러비야 잠시만 잠그 저번에 제가 또 유튜브 댓글 봤었는데 그 뭐야 저보고 아프리카TV 방송만 하지 말고 유튜브도 동시 송출해달라고 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을 안하려다가 사실 답을 했는데 그 이유가 유튜브랑 아프리카TV랑 동시 송출을 하게 되면은 제가 나중에 아프리카TV 자체에서 이제 제가 한 천명 이상 달성을 하게 되면은 베스트 BJ, 베스트 BJ. <웃음> 그 다음에, 파트너 BJ, 뭐, 이렇게 등등등 게 있어요. 또, 아프리카 TV 내에서도 등급이 있어. 있는데, 베스트 BJ로 정식 그 아프리카 BJ가 될수가 없어요. 만약에 유튜브 동통출을 하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 유튜브 스트리밍은 못 하는데, 근데 나중에, 뭐, 언젠간, 진짜로, 이제, 뭐 아프리카도 잘 되고, 유튜브도 잘 된다면은, 그러면 이제 유튜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라도 어..솔직하게 스트리밍을 할 생각이 있어요 근데 물론 제가 어떻게 스트리밍을 해야되는지는 몰라 할 줄은 몰라 어.. 근데 나중에 모바일로든 뭐든 알아서 해가지고 진짜 제가 성공을 한다면은 그때 하, 이제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제 방송을 볼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을 할테니까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제발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러비 기다리고 있으니까 바로 하자고. 음.